안녕하세요 여러분 메타저글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어, 얼마 전 일론 머스크가 음, 자기의 독자적인 GPT를 개발하고 있다고 인터뷰를 했던 사실을 아시나요? 어, 사실 오픈 AI는 어,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그 창립을 주도했던 사람이고 또 많은 열정을 쏟았던 사람인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어, 또다른 Truth GPT라는 어, AI를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OpenAI의 ChatGPT에 대항하면서 어, 만들겠다는 라 계획을 조금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음, ChatGPT가 원래는 그 비영리 회사였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적으로 주도하진 않더라도 매우 강한 발언권을 갖고 있다, 있고 정치적으로 조금 더 편향되어진다라는 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오픈 AI는 좋은 일을 하자는 의도로 개발이 됐는데 이제 좀 불분명해졌다면서 그리고 진실하지 않은 것들을 말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정치적 의도로 훈련되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려한다 나는 그래서 이것을 나쁜 신호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 나의 독자적인 GPT를 개발 중이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공 초지능이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 신기술을 좋은 일에 대한 그 확률을 최대화하고 나쁜 일을 할 확률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의도로 t r 스 u s t g p t 라는 어, 이름으로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최대의 진실을 추구하는 AI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만든다고 하는데요 정치도 기술도 잘 모르니 일단 패스하고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로 검색하시면 저런 창이 뜨는데요 다운로드 앱 하면 그 핸드폰 구글 플레이로 들어가서 구글 그 삼성폰에는 바로 핸드폰에 설치가 되고 웹 앱을 저장을 하면 컴퓨터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물어봤는데요 너가 그, 채찌 p t 와 다른 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어, 채찌 p t 는 대화형으로 트레이닝 되어 있고, 자기는 사실에 기반한, 어, 사실에 기반해서 트레이닝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렇게 보시면 이제 바로 대화 채팅 한 듯이 저런 창이 뜨고요. 지금 물어봤더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와 체치피티가 다른 점이 뭐냐고 물어보니 체치피티는 대화형 자기는 사실에 기반한 거고 그래서 너는 언제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냐고 하니까 2019년 까지의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앱은 어 그냥 그림을 저렇게 애니메이트 되는 그림으로 바꿔주는 앱 인데요 그냥 저런 평면적인 그림을 가지고 와서 어 일단 스캔을 해주고 그리고 필요한 데를 지워주고 다시 그려 준 다음에 저 과정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그 투명 처리가 안된 곳은 저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 과정을 해주고 넥스트를 누르면 스캔이 되고요. 저렇게 관절이 보입니다. 신체 관절이. 그러고 나면 애니메이티드가 됩니다. 저런 방식으로. 재밌죠. 한번 보세요. 동작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춤추는 모양도 재미있게 되는 것들도 꽤 많아서 저런 춤 유행했었던 <웃음> 저런 춤도 있고요. 그래서 다운로드 하시면 저게 mp4로 저장이 되고요. 아니면 이제 바로 그 SNS에 공유하셔도 됩니다. 저렇게 관절 다리 움직이는 부분 저런 곳이 막혀 있으면 뚫어주시면 됩니다. 저렇게 그래야지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시 움직이는 모양이 어, 발모양이 지금 조금 이상하니까 저런거는 다시 어, 수정을 하고서 해놓으면 여러가지 다양한 모션에 아마 알맞게 될거예요 이제 많은 AI 앱들로 저런 지금 앞에서 보셨던 애니메이션과 그리고 AI a 트 앱에서 미전이 어, 같은 그런 곳에서 생성된 많은 그림들이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뭐좀더 괜찮다 싶은 것들은 어도비 스톡에서 지금 판매가 가능하고요. 어도비 스톡에 이건 AI에서 생성되었다라는 그 체크리스트 해주면 어 거기서 판매를 할수 있거든요. 어, 도비에서 어 작가로 등록을 해서 판매하는 과정을 한번 어, 오늘 해볼 텐데요 중요한 건그 어도비 스톡에서 셀러로 가입을 하게 되면 세금 신고서 작성을 해야지만 30%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 양식까지도 한번 오늘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도비 스톡 판매하기로 들어가면 저렇게 작품을 업로드 할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저도 그림을 하나 지금 업로드 했습니다 그리고 저 그림을 클릭을 하시면 어 오른쪽에 그림의 상세정보 입력하는 곳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곳에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미 기본적으로 입력해야 될 거는 입력이 되어 있고 몇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AI로 만들었는지 체크해 주고 그 중에 장소와 어떤 사람이 실제로 있는 그 그림으로 그 생성을 했는지 체크를 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요 라고 했고 그리고 태그들을 저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림을 제출을 하고 나면 위에 어떤 양식을 체크하라고 뜹니다 그러면 그곳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 누르시고 진행 절차대로 따르시면 되는데 어, 한국과 미국은 조세협약이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운데 파란 곳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기다리면 이제 메일이 한 통이 오는데요 메일에는 어 원권 세금 원청 징수를 할수 있는 w 8 b 밴 이라는 양식이 옵니다 이거는 미국과 조세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미국 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양식이니깐요 어 그대로 제가 지금 어떤 거를 쓰면 써야 하는지 다 지금 입력을 해 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파트 2가 나오는데 그것도 제가 어 작성을 한 후에 스크린샷으로 입력해 놨으니까 한번 그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입력란에 무엇을 쓰면 되는지 제가 지금 다 작성해 놓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 파트 2를 제가 지금 스크린 캡처해 놓은 것처럼 그걸 그대로 어, 따라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30% 인계 10% 로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걸 확인하고 나면 어도비에서 그림도 이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멋진 그림들을 저렇게 트라이 하셔서 어, 또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까지 작성하고 나면 저렇게 전자서명을 할수 있는 난이 어, 뜹니다. 그러시면 펜을 누르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서명이 가능하니깐요. 아주 간단하게 계약서가 완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메타저구리였습니다.